뭐 <웃음> <웃음> 이겼어. 해치였나? 어, 미친. 생존 플래그였다. 오케이, 나 살았어. <웃음> 내가 죽을 때해치었나이 시전에 했었어, 이 살았어. 어 미친 야핑 에바지군 클린어마렵 클리어 마력다 클리 마력다 나풀다이미한 녀석 <웃음> 나풀다이이미한 녀석아 아야이렙 잡았어 이렙 잡았어 어너일너너 놀려 먹자 엘 아까 클리지엘엘 나한테 클리했지나한테클리했지어나나뭐 어, <웃음> 하냐 철칼을 들고 있는거니? <웃음> 왜랭쏜대 철칼을 쳐들고 있니? 내가 하면은 진짜 아주 고인물 전략. 내가, 내가 클린업 한다, 이제 아, 겁나 개 고인물 전략. 어? <웃음> 뭐였지왜 스스로 죽어? 나왜 인벤 배치가 있다구지아나 <웃음> 인벤 배치가 왜 있다고로 돼 있냐? 때다시 가야겠다 같이 <웃음> <나 지금> 플레이하기. <웃음> 나 지금 같이 플레이하고 있거든, 진짜. 친구야 도망가지 마. <웃음> 친구야.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. 잠깐만. 내 나이 빛이. 여기, 여기. 나나두개다고 오케이, 그렇지. 잘했어. 잘했어. 싸우자 이제. 이제 싸우자. 오케이. <웃음>